드디어 끝났습니다!! <웃음> 너무 신나요 지금 제가 제대로 된 밥다운 밥을, 밥을 먹는 것은 잘 참았네 6일만이에요 6일만이에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픽은 바로 뭔데? 대창구이! 야왜또 대창이야? 너 그거 살찌는 거아니야 아니야 대창 맛있어 대창이랑 양을 아주 그냥 <웃음> 다 쓸어버릴 겁니다 양을 쓸어버릴 거예요? 자기 돈 많죠? 아니 나 많지 나 그러면 오늘 엄청 배 터질 때까지 먹어도 되죠? <웃음> 야 너무 위가 미끌거리지 않을까? <웃음> 미끌거리면 어때요? 그러면 화장실 가잖아 <웃음> 그럼 자기뭐 먹고 싶은데? 아니 야난다 좋아 다 좋으면 그럼 그런말 하지마 아, 미끄러진다니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염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드디어 그 프로필 촬영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연남을 진짜 20대 때 서울에서 혼자 살때 여기를 정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양대창을 먹습니다. 아... 보기만 해도. 대창 3개, 양 1개. 대창 2개, 일단 양 하나. 그렇게 먹고. 3개는 적어요. 일단, 일단 2개부터 먹고, 다 아니, 3개는 적다니까? 아, 양이 작다니까요? 아, 일단 한번 2개 먼저 먹어보고. 쉬... <웃음> 양념구이도 있고 막 이런거. 아 이런 양념구이 아니요 여기 대창이야. 알았어. 세개세개한 개씩 먹자. 음. 아이 저희 대창 세개양한개 먼저 주세요. 대창 세개양 양 하나. 네. 네. 아 샐러드도 맛있겠고 이거 무슨 나물 장아찌. 물김치가 핑크색이네 예쁘네. 응. 그리고 파절임 있고요. 단호박 샐러드. 응. 간장 양념게장. 이거 나중에 하나에서 몇 조각 나와요? 두 조각이죠? 어때요? 어떤 때는 어. 세 조각. 그러니까. 보통은, 아, 아, 보통은 아, 두 조각이야. 고추를 음, 해맛있거요맛있 네. 이렇게 딱섞어 고추를 듬뿍해서 먹어야 음. 맛있거든요. 와, 고추랑, 장땡 음. 음. 야, 고추랑 장땡 먹으면 짱 맛있다고요. 음. 여기 오면 항상 고추를 고추 진짜 맛있다. 숯 향이랑 음. 양념 소스가 너무 잘 어울려. 아. 그고요 양양양. 근데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청양고추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음. 원래 저는 좀 매운 맛 좋아하는데. 이 고추의 매운맛이 너무 상큼하게 깔끔하게 됐다고 할까? 이 간장이 별로 안짜서 너무 안 쪼끄럽고 맞아 맞아 음. 음. 음. 이 풍부한 기름기 음. 이렇게 쌓서 여기 다 뭐? 봉지도 <목소리도> 있어요? <목소리도> 있어요. 아 있어요. 칼을 가고 왔네. 음구 대파의 그 겹겹겹겹 별들이 다 느껴지면서 파의 매운맛이 싹 마지막에 싹 올라오면서 입을 좀 깔끔하게 해주는 요러고 나면 또 약간 기름기가 있는 요 녀석들을 다시 이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혈파구이도 괜찮다 음. 음. 음. 스트레스 확 풀린다. 음, 아, 좋아해요. 네, 왜냐면 이게 딱 고소하면서도 매콤하게 내가 먹으니까 음. 청양고추가. 음, 김치에 싸 먹으면 무슨 맛일까? 음, 이것도 맛있는데요. 하긴 뭐 고기랑 김치는 안 어울릴 수가 없지. 아, 양보다는 대창이 김치랑 더잘 어울리겠다.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었는데 응. 이 시간이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. <웃음> 잘 먹었다.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단이 기별도 안 갔다. 어이.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. 이만큼 남았는데 떨어뜨리면.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면타발은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아쉬워요 이 시간이 끝나가는 게 아,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배가 안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와 아, 맛있겠다 아. 지웠어요. 음! 와, 너무 맛있는데요? 왜이두 조합을 지금 먹지 응? <웃음> 곱이랑 어. 같이 먹으니까 어. 엄청 맛있어 곱창? 곱창 없잖아요? 아니. 대창? 대창이요 양이랑 <웃음> 대창을 같이 씹어 먹으면 어. 짱 맛있다 응. 깜짝 놀랐어 응. 마지막 한입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뼈. 아 자기 눈 오늘 너무 예쁘다 음. <므루> 미있다 <므루> <므루> <므루>